이거는 곱창전골, 이건 곱창전골이고 이건 곱창전골이고 이거는 곱이 곱. 곱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고비 이거 보여줄게요 이거 봐 고비야 꼭보줄까꼭야 씨, 뭐 카메라 안 잡히냐 왜냐? 이고 잡혔다. 봐봐, 보여? 고. 이게 고비에요, 여러분. 어. 미원 추가로 넣어두시면 맛있습니다. 그러네요, 어머나, 세상에. 잠시만요. 누리기리졌지 방송이? 하나 넣어서 내가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음 맛있어. <웃음> 맛있어요. 음또 섬이다. 그죠? 지금도 맛있는데 좀더 맛있겠다. 음. 입에 짝짝 감료. 여기서 다 먹어야겠다. 그냥. 여기 곱! 곱! 하다, 곱! 하다, 맛있어! 요여이이 너무 무있다이다 이거 고기 너무 맛있어, 여러분. 이거 음, 미친 것 같아. 음, 이건 너, 여기다 넣어서 먹는 거네. <웃음> 그 전구지죠, 얘를. 교단도 그3 고, 음 기다릴 수 있을까 내가? 이제 나오고 있을까 하는데 유산 정부지안 먹어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? 이거? 음, 너무 맛있어요 싶지 이거 내가 찾아낸 맛집이에요. 이렇게 고비랑 전구지랑 해서 이렇게 먹으면 이집 가서 먹을 거더 맛있던데. 음. 내 혼자 먹어야지. 음. 너무 맛있다. 압접시랑국자좀줘 네. 언니 코 수술해서 너무 아파요 국 음, 너무 아파요. 안라 국자전조. 음 너무 맛있어아 제가 해운대 안에 유명한 곱창집 많잖아. 근데 그런데보다 이것이 맛있는 것 같아요. 사랑주대요 진짜 앞접시를 갖고 왔네 진짜 앞접시를 갖고 왔어 우리 삼촌이 앞접시를 갖고 왔네 진짜 음. 나는 또 그런 건안 먹어요 양대창이고는 잘안 먹어 그리고 옛날에 먹으러 갔는데 내 스타일이 너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거 너무 맛있어요 방송실로 바로 오라왔는데 나눈 것도 없겠다 어떡해? 내가 다쳐먹는데 어떡해. 내가 다쳐먹겠다, 이다가 음, 멈춰. 멈춰, 멈춰. 그만. 음. 어떡해 또 오라 그랬는데 나다 처먹어버리면 안돼 어떡해 멈춰 안돼 멈춰 음. 당면 있어요. 다쳐 먹어라. 뭔가 <웃음> 공중 안 나. 음. 어떡해. 어. 멈춰! <웃음> 안 돼, 멈춰! 안 돼, 멈춰! 나 먹겠어, <웃음> 안, 안 돼. 안 돼, 안 돼, 멈춰. 왜안 와? 왜안 와? 어디쯤이야? 미친듯이 쳐먹었나? 또 너무 미친듯이 쳐먹었다 그쵸? 저 이거 먹지 말고 이런 거 마늘 이런 거 먹어 이 씨발 나나 알았어 마늘 먹게 됐고 아우나 고창 먹고 싶다 고창 하나 먹어야겠다 음 맛있어 음 이거 맛있어 미쳐버린 거 같아요. 다먹어야다 내가 고기 하나도 없어 다 골라먹어 비싼데 점맛탱이잖아 <놀드> 넌두피샤님은 거기, 거기 어디 사는데 없어요? 너무 맛있어 곱파당뭐 어. 하나 먹을까? 하나만 더 먹자 그치? 하나만 더 먹어 하나 떡 하나 먹떡 하나. 떡 하나 먹으면 만찬 먹지. 떡. 마늘 하나 먹을까? 마늘은 괜찮잖아. 마늘. 한걸다처 먹고 자려네 왔다. 안녕하세요. 이거 먹어요. 네. 내가 너 먹으라고 여기 준비해 놨어. 이렇게 사랑이 음. 아! 음, 이거 안그러게사랑이있네요 이거. 안거어 먹어도 돼요? 이거. 다 먹어야 죠거이네잘먹다이양이에념거이는거예거 어, 네. 여기다가 이거를. 아? <웃음> 이거. 를거 이거. 이거. 이거. 그거이 마늘 볶음. 마늘 거이 곱창 없어 마늘볶음 아 마늘? <웃음> 음 없어 없어 잘 먹겠습니다 마늘볶음은 마늘볶음 언니 드셨어요? 네 와우 파김치 못먹겠다 양심사 아알이 벌려야 돼가지고 큰일 나 볼까요? 대창까지. 음. <놀람> <놀람> 음 맛있어요. 맛있요 전골이네요 여러분 어 맞아요 그냥 통째로 먹으면 돼요 덜어먹을 필요 없거든요 국구르지지 뭐커티팬 언니 아니 저 안먹어요 아, 맛있다 먹고 있어요 고민하고 올게요 아, 네 <웃음> 아1 1시안 됐죠? 네 아직 안 됐어요. 2 0분 남았어요. 아 그래요. 아 맛있어요. 맛있어요. 염통 생초 올려고아 전염 염통이랑 고고비 이런 거못 먹어요. 그래서 이제 다 양보했어요. 전 이런 거못 먹어요. 생긴 게 징그러워서 징그럽겠냐 언니가 먹기에저 음, 약간 징그럽게 생긴 건안 먹거든요 아 그거 너무 징그러워 쟤네들 음. 다이어트에 스트레스 없어서 부럽다 있어 나도 좀존내이 쪘어요 여러분나 어떡하면 좋아 근데 별로 부담은 없잖아요 아니에요 이제 좀뺄 때가 됐어요. 저런 애들은 살좀 잘려요. 있 <웃음> 잘릴 일은 없잖아요. 빠지면 <웃음> 잘리지. 않죠. 그렇진 않아요. 뺄 <웃음> <별> 일은 없으니까. <웃음> 대창 여기 곱하다예요. 곱하다. 음 알아요?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? 진짜? 응. 누구? 나 여기 오기 전에 있던 가게에서 그니? 아 정말? 음. 직접 가서 먹으니까 더 맛있던데? 불을 올려주고 보니까 팍 하던데? 그게 깔끔하잖아 언니 어. 신랑이랑 언니가 둘다 곱창집을 하세요 내 숟가락 음.. 안심이구나 음.. 미혼 터치더라고요. 어? 아? 방송 보니까 준거 아니까. 아, 우리 방송 보시는 분이에요? 어. 또이 커플이 신기한 게 제가 눈썹 문신을 하러 갔어요. 그러니까 여기 독파다 언니가 문신을 원래 하던 반영구. 알고 봤더니, 그 오빠 와이프가 됐고. 세상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좀 봐요. 제일좀 많이 들은 것 같은데. 해? 해수? <웃음> <웃음> 맞아. 잘다녀요 뻑뻑뻑뻑거리고. 농담도 잘하고 막 힘들어. 파사도 드잘 틀어요? 아직 파사드는 안 쳐봤어요. 어제는 걔 누구지? 지하가 있었으니까 지하가 봤고요. 음...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아, 요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가 아, 싶고 아, 지 아, 응. 뭐거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이거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괜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어떻게 앉지. 아, 아, 아 나한테 공연을 안 해서 화장이 안 무너져서 뽀송뽀송해 보이는 거야. 너 얼굴이 무슨 가부키 같니? <웃음> 안 이뻐져요 저 지금 몸무게 최고점 찍기 제가 여러분, 내 인생 몸무게 최고점이 125kg였거든? 거의 다 올라갔어 거기까지 좋됐어요 원래 이 시간쯤에 나와요 11시 출근이어도 이제 가게 와서 옷 갈아입고 뭐뭐 뭐 한다고 15분, 20분 정도는 빨리 오는 편이에요 음. 여기 엄청난 것들이 숨어있었네 구석에 다이어트 방법이 없어 안 먹어야 돼 나안 먹으면 빠져요. 조금, 조금 남의 엉덩이에 모르게 뭐 관심이 많아. 오늘 메뉴: 대창 곱창, 염통볶음, 곱창전골. 음, 감사합니다. 음, 너무 맛있어. 너무 서워 고아이네 <웃음> 음. 초장우님 화장실 갔어요 아 동굴 미쳤어 또 갑자기 날이 또 쌀쌀해졌더라 나오는데 이런 찬바람 부는 주말에 어? 이거 하나 시켜가고 소주 한잔 차아악 때려봐 맛돌이 깐돌이지 음. 맛있네 자그자 끓여서 얘가 쫄이잖아 거기다가 이제 밥을 넣어야 돼 김가루 곱챙~~ 니니 이슈 겁나 잘맛있잖아니니니니니니 아우, 니니니 미쳤어, 그냥. 혼자 양주 3병은 마시는 것 같아, 돼요. 근데 내가 한동안 술을 끊었었잖아요 여러분 술술하고 이런다고 한달 정도 주량이 줄었어 확실히 이제 소주는 뭔가 안 넘어가 쉬는 날딱 생맥주 세 잔이 딱 좋더라고 이제 많이 마셔봐요 저 옷이야 봉구한 <웃음> 하이볼도 좋아하긴 하는데 하이볼 마실 엔 그냥 남아비로 이렇게 한잔다 숙성회에다가 살 너무 빠지긴요. 지금 최고점 찍고 있는데. 그냥 화면에 날씬하게 나올 뿐이에요 엊그제는 이제 이거 미드 한달돼 가지고 경갑으로 갔는데 몸무게를 쟀거든요 아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무게가 한 3kg 정도 되는 것 같아 그치? 아유 요트님 기억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분은? 안 아, 그래요? 감사해요 여기 이제 다배야음왜 이렇게 맛있니? 잘 쳐먹어 하여튼가 아 몸무게를 생각해 공주야 하는데 아, 아 괜찮아 먹고 가서 흔들어 제게야지뭐음 살 진짜 안 빠졌어요 이제 이런데 <웃음> 그 보톡스 맞고 이래가지고 그래 보이는 거지 얼굴 성향 저는 그거야 이제 시술 위주로 했죠 필러 보톡스 막 이런 거 신재생님 언니 보면 궁금해요 안 알려줌 그거 내 본명 와서 뭐 하려고 음! 핫블링님 근데 또 그게 있어 이뻐보이게 여기 옆에랑 위 아래랑 지방흡입을 해놔 가지고 아유 이거를 까서 보여줄 수가 없다 진짜 좋네 이뻐 존나게 이뻐 진짜 응? 음? 목소리가 신것 같다고? 아닌데? 어머 부추 밖에 안, 안 남았네 어머나 유자 따라가나봐 안 피곤해 오늘 12시간 잤어 집에 들어가자마자 발 닦고 기절시오 눈주니까 일곱시 반에 그 김수미 선생님 알람 알아요 여러분? 욕, 욕 뒤집어지게 하는 거? <웃음> 나 그거거든 그거 들으면서 눈 닦겠어 <웃음> 아이고야 밥을 먹었으니까 이런 거 먹어줘야지 또 괜히 뚱땡이겠어 <웃음> 드럼 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내데 모든 거를 다 보여드렸어 빵구 빼고 다보여줬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아 어, 저는 흡연 같지만 연초는 안 피고 전자 담배를 파요 아우 잘 먹었다